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생 1타강사 뒷팽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수능이었습니다 아마 고3 친구들은 오늘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능 응원 영상을 만들까? 아니면 고생했다는 격려 영상을 만들까? 그래서 결국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영상으로 격려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미뤄져서 주변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 꿀 빨았다 이런 반응이 많지만 수능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하루였다는 걸 생각하면 수능이 연기가 된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들보다 약한 달에 가까운 기간을 더 수험생으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동안 그 긴장의 끈을 쥐고 있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이 끝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지금 이 끝난 기분을 즐기면서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성적을 가지고 잘 나왔네 못 나왔네 하면서 그 성적에 얽매여 있느라 이 홀가분한 시간을 걱정으로 채워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최종 목표가 대학교 입학은 아니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이거보다 더큰 목표를 이룰 거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을 달려나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막도 지나야 되고 내리막도 지나야 되고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도 지나야 하는 그런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질주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도착지점은 보지도 못하고 탈진해버리겠죠.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완주 지점에 들어가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는 고3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술은 못 사주겠지만 여유가 되면 막 소고기도 사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비싸면 피자나 치킨이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거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 안해봐서 좀 오글거릴지는 몰라도 원래 이런 말 안하던 사람이 하는게 더 효과적인 법입니다. 저도 아는 고3 친구들이 있는데 멀리 살아서 맛있는건 못사줘도 수고했다고 문자라도 하나 남겨주려고 합니다. 아... 진짜 맛있는건 사주고 싶었는데 멀리 살아서 못사주겠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어휴 아쉬워라 <웃음> 만약에 이거 보고 있으면 굳이 안 찾아와도 돼 아마 예체능인 친구들은 수능 이후가 더 바쁠 거예요 이거 아는 이유는 제가 예체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놀고 있을 때 혼자서 입시 준비하는 그 느낌 뭔가 부러움과 외로움이 섞여있는 그 느낌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었다면 그 연락이라도 자주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영상은 안 끝났는데 할 말이 다 떨어졌어요 인생 1타강사 명언중뒷행답게명언에 잔뜩 준비했는데 자칫 오글거릴까봐 죄다 빼니깐 할 말이 없네요 영상이 한 30초 정도 남았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자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더큰 힘받으라고 구독이랑 좋아요 두 번씩은 안 눌러주셔도 돼요.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